목련이 피고 김 유배 꽃의 향연 향기의 물결은 이어지고 콧등을 타고 내려온 실바람 나의 뜰가지 끝에 부드러운 입술을 열고 목련으로 피어난다 어머니의 미소처럼 잠드신 사월의 골짜 촉촉하게 물기 오르고 그리운 얼굴, 어린 순이 손 내밀어 시린 내 발목을 잡는다. 떠나신 빈자리 이렇게 큰 것을 내가 나이 들면서 하나 둘 헤아리고 있다.